진데과 공부 다 했다 이제 n 선생님이 나중에 보내 no man, no man, no man, no 어 a 어 no man, no m a 화화. o 화 a <화. 웃음> <화, 화. 웃음> 네, 네, 화짜마 man, no m a 그 no man, 화가 화가냐? 어. 자, 화가가 뭐야? 화짜야. 화자야깎는 화짜. 뭐죠? 깎아. 깎아. 꼬꼬. 형 아니, 그 말고 깎다. 아, 화가가 깎아 아니야. 화화짜화가 화가 집가자. 어. 자, 집은 뭐야? 자, 찌아찌아. 찌아찌아. 자 몰라도 돼. 근데 집가자만 하는. 집가자, 집가자. 찌아찌아. 찌아찌아. 짜니자 오짜니자. 니자마? 니짜마, 니, 니, 니 집, 집이냐? 내네 집은. 워짜마. 워짜마, 워짜마, 니짜마, 니짜마, 워짜 니짜, 워자 니짜, 자자자마 니짜마, 화자, 화자. 나는 화가 다시짜 워. 워. 시 나는 화가 중국말로 시작. 워워 화자. 그렇죠. 그 스타카드가 있어야 돼. 화자, 워, 화자, 스타카드가. 송곳처럼 찔러주지 않으면 화 하면서 쭉짠 길어지고 화자화자 화자. 화자. 이렇게 돼야 돼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와와와말화말화말화말화말화화화말정화화말말 정말 말이라고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거기서정화 정말 정네 화화 오말 정말 그말 정말 그렇게 하고 여기 그림이 있어 여기 작가인지 모르니까. 니, 니? 화짜마? 화짜마? 화짜마 화짜마 화짜마 빨간 그림 화짜마, 화짜마. 당신 화갑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다. 그럼 이 그림이 당신 거니까 니 화화마, 화화마, 니? 화화, 니? 화화마? 니 화화마 니 화화마 니가 그린 그림 그림이 그 그림이냐 이런 거냐 <목소리> 알겠지? 찍어주고, <웃음>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각테이블서니 화짜마 니 화자마 음악 명함을 줄 거야, 밍핀 여기서 명함을 고오 화가 네이 그림이 니까 전시 중에, 여러 전시 중에 누군지 모르니까 이야기했다 니 화화마? 니 화화마 물어볼 수 있잖아, 여기 네. 당신이 네. 그린 네. 그림이냐고 네. 작가가 내다시 네 돌아다니면 누가 그림인지 헷갈리잖아 그러면 뭐야 당신이 그림 그냐고 그 사람이 슈, 슈, 슈, 워 화가, 워 화가 내가 그린 거 내가 그린 그림 이렇게 알겠죠? 네. 예. 와. 자, 어, 뭐같다네 자, 이제 쭉 왔어요. 쭉 와갖고, 자, 당신은 화가예요? 시작. 미. 네. 네. 화자마. 오, 되셨어요. 화자마. 화자마. 쑤, 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함을 줄거 아니요? 어? 오. 그런데 이쭉 같이 가다가, 오, 어, 그림이 이 사람이 그린 것 같아. 뭐 밑에 얼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라 당신이 그림 그림거에요 네, 네, 화화마, 화화마, 그림 그림, 화 그리다, 그림 화자 이렇게 똑같아. 화화마, 화화마. 제가 한국말로 할 테니까 중국말로 빨리 통역하세요. 아, 당신 은 화가예요? 네, 화자마, 오, 당신이 그림 그림이에요? 네, 화화마. 아, 됐어요. 네 화자마, 네 화화마, 시작네 화자마. 미미화화화어 됐어요. 관장님 특히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지. 아, <웃음> 많이 연습을 해야제 중국 교류전 할때 이걸, 이걸 해야 돼 혹시 오당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오당이요? 위화여대 학장님도 하시고. 네. 서울대학교 미술을 하고 나오시고. 아, 이중섭 그 나이. 그그 그, 그 나이, 그그 나이 때 돼가지고. 네. 어, 몇천 전이 되더라고. 몇천 전이. 어디에 그렇게 많아요? 바쁘네. <웃음> <웃음> 진짜 그분이 다 그랬을까요? 어제 그분 그분하고 0 그리고 90% 또, 또 그분 <웃음> 아들하고 장손하고 제주도를 갑니요 예. 어. 그분이 고향이 한평이라고 그래요. 아, 네. 예. 한평이면 중말로 한핑이야. 아, 한핑 알기 좋 한핑이야. 예. 한평인데 군에서 갤러리를 네. 만들어줘가지고 아, 한, 한 7, 80억 들었나 봐요. 그걸 들어줘가지고 그걸 만들어줬어. 왜냐면이 아들이 잘 나갔다 사업이 별로 안 돼가지고 서울에다 갤러리를 크게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군에서 그거를 크게 만들어줘가지고 아버지 그림을 몇 점을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해줘갖고 했는데 이 아들은 또큰 아들인데 이 아버지는 이제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서 아들 셋이었는데 에 저기 동생들은 그림 다섯 점씩만 주고 니가다 가져가 이렇게 큰 아들이 최고야 큰 아들이 큰 아들이야. 아, 큰아들한테 다 줘버려, 그림을. 근데 이 오당 선생님이 그림을 잘안 팔았더라, 안 팔고. 돌을 가져온 사람한테만 음. 그림을 줬어. 아. 돌, 돌, 돌. 석 수석. 돌. 어. 수석을 좋아하시고. 어. 네. 수석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석을 좋아하든가, 수석 조경. 응, 어, 조경. 어. 그게, 그, 그, 그게 취미야. 음. 그래갖고 그게 엄청나게 돌이 많아, 도 음. 그래갖고 그걸 일부를 또. 거기에다가 기증을 해줬어, 군에다가. 그리고 또 일부는 저쪽, 제주도, 제주도 그, 모리, 모리메라고, 누리메라고, 매화하는 데 있어요. 거기 또, 해다가 또 실어다 주고, 막, 그 옛날 그 돌들 많더라고, 뭐, 저기, 그, 이렇게, 이렇게, 이런 돌, 뭐, 뭐, 그 다음에 옛날 그 무슨 돌이냐면, 쌀, 옛날 동네에서 쌀 밥할 때 이기는 그런 것도 돌에사나막큰 거, 이런 걸 주고.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98세인데, 98세인데, 이제 아직 안 돌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안 들어가시러 계시는데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아 요 어마어마한데 이제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수묵화로 시작해갖고 서양화까지 서양화까지 그래가지고 추상화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 그림만 그리신 거예요, 그림만 그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당이 뭐냐면 그 위에 그 유명한 스승이더라고요. 있막 대통령 표창도 받고 하는 네. 거. 그 스승이 제자의 나인이더라고 요 옛날 도제식으로 그래서 서울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에서 준 돈으로 해서 외에 박람회를 좀 하면서 그림 스타일이 제 바뀌는 거야. 서양 네. 스타일만이. 그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관장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웃음> 그럼 마음대로 파셔도 되고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돼. 진짜예요. 어, 진짜예요. 정말요? 어, 진짜예요. 저희 그러니까 언제 날 잡아가지고. 어, 네? 그래갖고 그날 잡아가지고 그걸 하시왜냐면 아들이 너무 착해. 아니 물론 아들은 나이가 먹었지. 네. 나이가 먹었고 나이가 먹었는데 어제도 갔다고 오늘도 지금 한평을 내려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한평에서 이제 그 군에서 예산이 좀 남았다고 아들 조금 돈좀 벌게 해 주려고 마지막 그림 몇점 주고 국가군 그군 자금 네. 이렇게 해서 하고 하고 하고 이제 그걸로 떼거리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양반이 그 야시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시장. 제주도에 연관되어서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야시장은. 아, 그래. 아땅 주인이 아니 어, 네. 아. 그림은 됐다 많아. 네. 그림은 됐다 많으니까, 한편에 어떻게 해서 제가 말을 해가지고, <웃음> 네, 네, 네. 그 관장님이 네. 다 독점을 해가지고, 네. 왜냐면 이분이 좀 있으면 또 돌아가시잖아. 그렇죠. 돌아가시면 그림이 또또 오르잖아. 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을 라인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사시는데. 그런데 살아있을 때안 오르면 은수은게내고 숙당 배정대 선생 같은 사람 또 한올로 들어가시 근데 이분 제자들이 또 비싸더라고 제자들이 아, 그러면은 괜찮아 어 제자들이 되게 비싸갖고 제자들이 그림을 좀 관리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 하고 예, 예. 제자들을 해가지고 이 예. 이중섭 그 위에 그에 이중섭이 좀 선배고 예. 그 밑에 후배인데 그래도 나름도 스칼라로 해가지고는 예. 상당히 그 명성이 있는 거예요 예. 요거를 잘 한번 해가지고요 예. 관장님 돈을 조금 전시를 먼저 한번 해야겠네요. 빨리 전시가돈 벌어가지고 우리 문교수님 몸교수님한테 나오면 되 그래갖고 후배들도 잘나가는 후배들이 또 많고 네, 후배들도 좀모자 그래서 파잔! 파잔! 미리 파자야 돼. 파잔! 파잔! 파잔! 발전! 발전. 발전. 발전. 파잔. 파잔. 타잔할 때 네. 파잔! 파잔! 파잔! 파잔 할때똑같이 파잔! 파잔! 파잔! 파잔! 발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고고를 했는데 거기에 저랑 이제 한 평도 한번 가가지고요. 그 갤러리 전시하는 것도 보고 예. 돌구경도 하고, 예. 그다음 에 남의 집 그림을 지금 저걸로 다 찍으라고 내가 했거든요. 아. 왜냐면 인터넷으로 중 사람들한테 그, 외신, 그, 외신 예. 그 우리 그거 저기 그, 그 우리 그 저기 하백님 소주 예. 있는 하백님처럼 예. 여기다 예. 다 올려갖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아, 예. 그거를 관장님이 다 코디하셔. 예. 아들이 그냥 그냥 다 준대 다다 아. 하라고. 아들 아. 왜 이거 야시장 하고 싶은 거예그 야들 아들, 아들이또 얼마 웃겼냐? 아버지 집 50억짜리가 되는 걸 팔아갖고 또 사업을 해갖고 망했어. 어머 <웃음> 그러면서 또 자기 집 있는 것도 20억 팔아갖고 또 망했어. 아유. 그래갖고 내가 그러니까 5년 전부터 그냥 계속 망하는 거야. 손도 는 아, 어쩌거나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있는지 없는지 다판는데 그래도 아직땅아 양평에 20만 평도 나왔어. 막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는데 정말 성격이 낯선 적이야. <웃음> 아들이, 아들이 이제 왜냐면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니까 아들 성격이 또 착하잖아요. 그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그나마 다른 아들들은 막 팔아 제집 없애버리잖아요 후손들이 예. 그나마 이제 그거는안 안, 안 하니까 네, 그건 안 하고 예그오당쌤이 아, 네, 그 신앙이 좋았대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아들이 신앙을 배웠더라고 아. 십일조 하는 거라든지 그 이대에서 출근을 하는데 예. 자기 아부 자기가 대학 딱 들어가니까 5 0 0만원딱 주시더래 아. 대학 딱 들면서 그래서 이거 내가 있잖아 택시 탈거 버스 타서 모은 돈이다. 그렇게 그렇게 했겠어. 애들한 아들한테 이제 조금 귀하게 만든 돈이라가 얘기했겠지, 그 돈을 아들이 졸업식을 딱 하다 500만 원을 딱 받은 거야. 오, 근데 이 양반도 나처럼 했더라고. 500을 쓰질 않았어. 한 2, 30만 원 갖고 명동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한400 얼마를 엄마한테 갖다 준 거야. 거부사 아한테 인정받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림을 이 아들한테 어, 그림을 다 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네. 자기 미국서 사는 동생 둘한테는 그림을 그래도 20점씩 줬대. 네. 야, 형도 다섯 점만 주라고 그랬는데 네. 어, 세상에. 그래서 20점씩 그래도 40점. 아니야. 어 20점씩 이, 이 양반이 20점씩 그래도 자녀 주고 이걸 네. 했는데 내가 갤러리를 못했다. 네. 그래서 군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거기다 이제 다 갖다 놓고 수집품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림이 되게 많아. 근데 이제 그걸 관장님이 보시면 네. <웃음>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그냥 줘도 줄막 그냥 줘도 주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의 특성 그거예요 보니까 그림을 수묵화에서 막 서양화까지 대형의 확장 폭이 넓게 네, 네. 가면서 옛날 네. 초창기에 막그 방남에 나가면 막 하문석으로 뭘 그런 거다 했더라고. 네. 강화도에 가서 하문석을 해가지고 막 비행 날려 나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스칼라는 좋은데 뭐냐면 이 분이 마케팅을 다 했어요. 음. 생전에 음. 그 그걸 잘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림만 그